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봉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하다보면 은 백스윙 때 몸이 좀 웅크려지고 왼팔을 곧게 뻗질 못하고 이렇게 좀 많이 구부러지는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왼팔을 조금 더 곧게 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이 곧게 뻗어지면서 몸에 충분한 회전과 함께 스윙을 만들게 된다면 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클럽을 단순히 여기 헤드에서부터 그립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왼팔이 곧게 뻗어져, 보면, 뻗어져 있게 뻗어져 있 되다 보면은 이 팔까지도 샤프트의 일부분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훨씬 더 클럽을 길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스윙탑에서 왼팔을 최대한 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근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면 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굽는 굽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는 왼팔을 가급적 펴주는게 좋아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 먼저 팔을 펴기 위해서는 몸부터 펴줘야돼요 우리가 뭐 팔을 펴기 위해서 적당하게 팔에 힘을 빼고 뭐 그립의 악력을 조절을 하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셋업이 이렇게 웅크려지게 잡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웅크려지게 잡게 되면은 다보 백스윙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웅크려질 수 밖에 없어요 팔이 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이 최대한 꼿꼿하게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셋업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때 조심하셔야 될게 허리를 이 허리를 핀다는 라 느낌보다는 여기 등을 핀다는 라 느낌으로 내가 여기서 허리는 피더라도 몸이 등이 이렇게 구부정해지면은 S자 모양으로 클럽이 셋업이 아, 세팅이 잡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체는 이렇게 웅크린 자세가 나오면서 똑같이 전처럼 왼팔이 구부러질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허리보다는 등을 조금 더 피면서 이렇게 셋업을 잡아주신다라면 전보다 조금 더 몸이 펴진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죠 자, 이때 백스윙하는 동안에도 몸이 최대한 펴져 있으려면 은 바로 온몸이 통째로 움직여줘야 되고 왼팔을 뻗으려고 하면 안돼요 우리가 백스윙 때 왼팔을 억지로 뻗으려고 하면서 왼쪽 어깨를 쭉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동작을 막아요 못 가게 막아주는데 마저 가야 되니까 웅크려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백스윙 때도 몸이 펴져 있을 수 있게 오른쪽 사이드를 열어주면서 왼팔을 억지로 뻗어내려고 저쪽으로 쭉 밀으려고 하면 몸이 스웨이가 되면서 오히려 몸이 더 웅크려질 가능성이 더 크니까 왼팔을 뻗어내려고 하지 말고 셋업 때 양팔이 곧게 뻗어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몸의 오른쪽 사이드를 열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단, 간결하게 굉장히 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을 펴주시고 오른쪽 사이드를 막지 않고 셋업 때 양팔이 펴져 있는 상태 그대로 몸을 오픈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이 쭉 뻗어진 백스윙탑이 좀더 쉽게 나오게 되면서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왼팔을 펴서 왼팔까지 클럽의 일부분으로 흡수를 시켜서 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칠 수가 있게 돼요. 자이 내용은 드라이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왼팔을 시작할 때는 다들 편해요 셋업때부터 이러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셋업때 왼팔을 펴놨으니까 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억지로 더 뻗어내거나 힘을 더 주거나 더 웅크리거나 할거 없이 등만 펴준 상태에서 등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등이 그대로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을 막지 않고 등을 통째로 펴서 돌려주면은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곧게 뻗어지는 백스윙이 되게 쉽게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아이언처럼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팔까지 클럽의 일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도 향상이 되고 거리도 늘고 더군다나 보기까지 좋은 스윙이 나오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정말 손쉽게 아이언과 드라이버, 왼팔을 피는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펌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